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요양급여 지급 및 산재 발생 보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요양급여 지급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를 살펴보면 이랑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항. 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가늠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3항. 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말하는 3일 이내란 3일 이하, 즉, 4일 이상의 요양 및 치료를 요구하는 상병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요양은 입원치료, 재가치료 뿐만 아니라 외래치료 등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치료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자의 발생보고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73조 산업안재 발생 보고 등을 살펴보면 1항에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휴업 3일이란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급여 및 산재발생보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기준은 요양급여의 경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 산재발생보고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 관련 법령은 요양급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재발생보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나와 있습니다. 관할기관으로는 요양급여의 경우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산재발생보고는 현장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산재발생보고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주시면 되고 제출주체의 경우 요양급여는 피재자, 다시 말해 재난으로 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고 산재발생보고의 경우엔 사업주가 제출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양급여지급 및 산재발생보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